명동 하동관 가봤어요? <웃음> 하동관. 하동관이야? 디봐 <딸이> 하동관. <웃음> 가봐야 돼. 명동에 있어. 곰탕을 먹어야 돼, 곰탕. 여러분 곰탕 그러면 설렁탕이랑 차이점이 뭐야? 설렁탕은 아무데서나 먹어도 되지만 곰탕은 여기서만 먹어야 된다는 <웃음> 그런 차이가 있어. 어? 처음에 가는데 너무 황당한 거야. 국물이 너무 맑아. 나는 제일 싫은 게 맑은 거. 삼계탕인데 맑으면 내가 그냥 막 죽어버리고 싶어 삼계탕은 토속촌 삼계탕 아나 어떡하면 좋지? 점심을 여기서 먹으려면 10시 반에 도착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들어갈 수 있어 11시부터 입장인데 10시 반부터 사람들이 줄 서거든 평일이든 뭐든 상관없이 근데 주말에는 뭐 거의 뭐 1시간 넘게 줄 서야 될거야요 복날? 안 먹는 게 나을 거야 <웃음> 청와대 앞에 있어서 어떤 대통령이 되게 좋아했던 걸로 되게 유명한 삼계탕입니다. 아무튼 곰탕을 여기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맑아. 바닥까지 보여. 진짜 저기 온것 같아. 사이판, 보라카이. <웃음> 바닥이 보여. 딱그 느낌. 세상에 제일 맑은 물. 보라카이, 사이판, 하동강 곰탕. 바닥이 보인다니까. 바닥. 어? 밥을 말아주니까 밥 따로 올 필요가 없어. 그리고 국물이.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아요. 먹을 수 있는 뜨거움을 가지고 있어.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곧바로 후불지 않는 최대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어. 그거부터 놀래, 일단. 어? 아, 어, 막. 호텔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잖아요. 호텔에는 에어컨 바람이 안 들어와요. 그런데 들어가면 쾌적하잖아. 어? 어, 어, 어, 쾌적해. <웃음> 먹으면 뜨겁지도 않고 안 뜨겁지도 않다니까. 기본 곰탕이 12,000원이야. <웃음> 특곰탕이 15,000원이고요. 2만원짜리가 있고요. 2만 오천원짜리가 있어요. 이거를 250이라고 그러고 20, 25공, 15공 이게 특인가? 그 보통이 만원인가? 아무튼 똑같은 양인데 이렇게 바뀌어. 똑같아. 반찬도 깍두기밖에 안주거든 그릇도 똑같이 생겼고 양도 똑같은데 가격이 만 원부터 이만오천 원까지. 이게 점점 많은 걸 집어넣어. 그러니까 뭐 곱창, 뭐양 이런 거 있잖아요. 난다 좋아해서 항상 이걸로 먹어요. 근데 그중에서 자기가 안 먹는 거 있으면 빼면 돼 그러니까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야. 그러니까 부속이 많이 들어가느냐 조금 들어가느냐인데 다 원하면 이거 먹으면 되고. 아니 이것도 괜찮아요. 이건 최근에 나왔어요. 2년 전인가? 1년 전에 나왔어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된것같아 근데 이건 들어갈 때 돈을 내야 돼요. 들어갈 때. 들어가면, 아 <웃음> 다시 나와야 돼. 나와서, 이거, 이게 그, 스물다섯 공두 개요. 그런 다음에, 이거 주면, 스물다섯 공을 딱 갖다 줘. 엄청 뜨거워. 엄청 뜨거워. 그래서 여러분, 이 아줌마가 진짜 신기하다. 이거를 카운트에서 들고 오거든, 이렇게. 만 뜨거울 것 같잖아. 아주 딱 나. 그런 다음에, 만약에 앞에 있는 사람이랑 자리를 바꾸기에 잡다! 뜨거워. 이렇게. <웃음> 큰일 납니다. 근데 정말 신기해 아직까지도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 한번 취재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그걸 들수 있는지 되게 뜨겁다니까. 그런데 그걸 들고 와. 그러면서 아 이거 뜨거워, 빨리 피케봐, 피케봐 이러네. 어? 맨손에 진짜, 진짜 말. 먹는 순간 근데 소금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. 나트륨을 너무 안 먹어도 안 돼요 여러분. 어? 빛과 소금을 너무 싫어하잖아. 대한민국의 특성이.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싫어해 빛과 소금을. 양산 쓰는 민족이 우리나라밖에 없을걸. 전세계. 양산이 존재하는 나라. <웃음> 오죽했으면 태양을 피하는 법이라는 노래가 나와요. <웃음> 어? 그런 나라는 세상이 없어요. 모든 나라는 태양이 있으면 몸을 드러내지. 웬만하면. 특히 유럽 같은 데는 비가 많이 와서 태양만 오면 사람들이 다 밖에 때나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고, <웃음> 그래서, 그래서 진짜 멀리서 한국 사람인 거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태양을 다루는 방법을 딱 보면 돼. 한국 사람 도망가고요. 외국 사람 태양 밑으로 가요. 진짜로. 아주 외국의 공원, 미국도 마찬가지예요. 공원에 가면 다 햇빛 드러난 날은 다 누워있어. 그늘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일광욕을 거의 삽니다.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특히, 근데 그거랑 다를 텐데, 김이 많잖아. 김이라 그러나? 외국 사람들 보면, 백인들 보면, 그게 근데 색소야망이라 그러던데, 색소, 멜라민 색소가 뭐 맞냐, 적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그데 뭐 그런 거 있던데, 우리나라 사람 은 주름게 같은 거 많이 없잖아요. 아,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, 내가 지금 왜그 얘기하지? 왜그얘기하니 왜 큰일 났네. 어, 어떡하지? 첫째 양이 안수고